잘해버리지 세상에, <웃음> 이거 보라고 너무 귀엽다고, <웃음> 안 크다고. <웃음> <웃음>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 야, 이거, 와, 이거, 좋다. 오! 나 만족스러워! 나 이거 카메라 놓으려고 봤는데, 카메라 놓기엔는 아깝다 유재 어. <웃음> 귀여워 너 피곤하니? 다 듣고 있으면 서왜안 듣는 척해? 너 졸려? 너왜 졸린데? 뭐해? 뭐하는데? 뭐해? 뭐해? 아, <웃음> 우 따가워 야 정전기 뭐야 왜 이렇게 건조해? 어디가? 어? 너비어야 되는데? 너 언제 비술래 뒷다리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어우 따끈따끈하네 진짜 맛있겠다. 난 이거 되게 좋아해. 난 캐사디아를 한 번도 밖에서 사먹어본 적이 없어. 그 집에 해 먹었어? 어? 그 집에 해 먹었어? 아니 친구가 케사디아를한번 만들어준 적이거든. 있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아 <웃음> 어. 잘하시는. 아, 귀엽다. 스미 스키 스미스키? 스미스키. 야광 피규어입니다. 아 야광이야. 어떠세요, 분이 어, 그럼 못채우겠는 그만한다고. 야 이거 비주얼 대박이야. 아음 봤어. 맞 안에도 차가 많아. 여기 지하주차장이 있어. 어, 풀거 어, 같은 분위기인데, 아, <안> 아 <웃음> 뭐 갑자기 생선 만들고 왔다어재미야하이 어, 53만 아 하이힐, 가하다하면안 돼. 갑자기 어, 초 오란다가 생힐 어, 하이힐, 어, 하 어? 뭐야? 잠깐 만두 달라 이따가. 어? <웃음> 맛있다. <웃음> 우와. 스로만든 고장났어. 찍어서 드세요, 네. 소스에. 약간 쫄깃한 두부 같아. <웃음> 밥 화려해서 해야 돼. 너. 너랑 많이 알겠다. 그냥, <웃음> 그, 엠도 <인도> 만만치 않은데, <웃음> 아, 지금 뭔 나, 소리를. 그자색이잖아 그냥, 그냥, 이거 촬영한 두명 아니야, 지금? <웃음> 야, 야, 저 키링, 키링. 진짜 연락 귀여운 버섯 모양을 봤거든. 미쳤다. 어, 키링? 미쳤다. 파인애플. 어. 나, 아, 아, 아, 아나다스, 파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받다 가시면 <웃음> 되고요. 어, 감사합니다. 동구밭. 동구밭이야? 응. 비누바다. 나 받아서 샘이 줬어. 파플 자, 세미가 이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한 오. 맛있지? 야, 이거 뭐야? 솔티드 카라멜이야? 어, 맞아. 어너 어떻게 맞췄냐, 음.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많이 안... 단. 달아. 근데 달아서 맛있지 않나? 응. 음. 근데 비건이. 아니, 근데 단데 많이 안 달아. 어? 어. <웃음> 이제 배기가 너무 높지 않아? 상관없어. 배기 <웃음> <100이> 안 높아? 세차, <웃음> 세차. 만족스러우세요? 이 카페에.. 아 펠트 팔고 여기로 들어가서 올라가래 백숙집 2층으로? 아. 어. <웃음> 대박 완전 호텔 주식같은